일단 먹방만 그 잠시 좀 하고 갈게요 오늘의 밥은 오늘의 먹방은 아이고 자 오늘의 먹방 오 밑에 받침이 이게 그 반대로 해버려서 오늘의 밥은 돼지김치볶음밥입니다 음 돼지김치볶음밥 그래서 일단 오늘 밥 먹도록 할게요 황금해가지고, 겁나게 뜨거워요. 이게 지금 카메라상에서는 이게 안나오는데 여기 지금 연기나오고 있어요 응. 그래갖고 되게 뜨거워 진짜로 진짜 이게 너무 뜨고워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뜨거워서 입천장차 다.. 그 뭐야.. 데일것 같아 이 정도면 여기에다 얼음 같은 데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지금 너무 뜨거운데? 좀만 식힐게요 섞어가지고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저막 그.. 비번 걸어놨냐, 뭐, 혼자서 그냥 밥 먹냐, 아니면은, 뭐, 세팅창 꺼놨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시청자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음. 말 그대로, 지금 뭐, 비번방이나 그런 것도 없고, 응. 음. 제가 애청자분이 거의 한 611분 정도 계시고, 유튜브도 383분, 어. 이렇게 있는데, 진짜 지금 아예 그냥, 어안오신 거예요 방송 킨지 1한 시간 한 시간 안 됐나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계속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유튜브로 지금 올렸을 때 보는 사람 있냐고 라 혹시나 어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음이 영상 풀영상만 올릴 거예요 어 일단 먹는 장면들은 다 빠르게 넘기든지 아니면 그냥 컷을 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시청자분들에게 시청 기록이 좀 뜨거든요. 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시는지 재방송 지속 시간, 시청 시청 지속 시간이라고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초반에 다 이탈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도 좀 깨달아서 좀 최대한 먹방이라도 길게 안 하고 그냥 좀 짧게 짧게 편집할 예정이에요. 빠리게 먹는 장면만 딱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빨리 먹고, 음, 피파 갈게요. 근데 오늘 방송이 렇게까지나 조용할 줄 몰랐어. 음. 평상시에 한 지금 때쯤은 두 분, 세분 정도는 원래 그래좀 계시긴 는데 음, 좀 역대급이네요. 야 뭐만 하면 역대급이야. 음. 그래도 이런 거라도 보면서 유튜브 댓글 좀 달아드리면서. 와 근데 이 열기가 도대체 얼... 와 언제쯤에 이게 날아가냐? 왜 이렇게 뜨거워? 너무 뜨거운데? 원래 찬 밥보다 뜨거운 밥이 낫 따라 따라하시면... 하지만. 조금 쉬워줬으면 좋겠어 음. 근데 진짜 방송한지 연도만 따지면 4년차 그래도 실제로 한 것만 따져도 2년 정도 되는데 2년 이상이려나? 그렇게 어. 되는데 근데 솔직히 지금 영따리로 신입 BJ분들이랑 옆을 나란히 하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시간이 삭제된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만큼, 제 방송이 재미가 없다는 거였죠. 음. 밥이 생각보다 많은데? 왜 이렇게 많지? 저희 이제 거의 다 먹게 했거든요. 그냥 너무 짜. 음. 오케이, 일단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할게요. 일단 좀남았겠는데 어, 이 정도면은 다 먹었고, 이거 좀치고올게요 오케이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코카콜라가 아닌 커피 입니다 어왜 커피냐 오늘 피파 좀 하고 난 다음에 오래간만에 어, 롤또 이제 멸망전 준비하려고 일단 롤을 할예정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좀 늦게까지 롤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이제 피파 일단 좀 하고 어. 우 가보도록 합시다 어우 소화가 됐나 I'm here only because you're s t a l l won't ever let me go